아, 코골이 무호흡, 음, 네. 지난 시간에는 음, 호흡곤란으로 말을 하자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실, 실제 네, 실질적으로 호흡곤란이 오죠. 호흡곤란이 어, 오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제일 먼저 골격의 문제, 네. 예,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구강구조 구강 구조, 구강, 구강과 목의 상태의 네. 이 골격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고 네네. 그 다음에 혀, 혀. 어, 두껍거나 크거나 길어. 길거나 뭐 여러 가지 혀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고요 아, 혀의 문제인지 보려면 음. 혀를 음. 음. 하고 편안하게 네. 이렇게 자국이 있는지 한 번. 음. 문제를 살펴보면 저희 네. 문제를 알수 있다. 네네. 네. 네. 음. 그다음에 이제 연조직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음. 네. 목조직 많이 늘어진 사람, 음. 연구직 늘어진 사람, 편도가 큰 사람, 음. 목구멍 자체가 좁은 사람 있어요. 음, 음. 이게 보면 이게 목구멍이 이렇게 좁아졌다, 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항문은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목구멍 음.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삼킬 때만 이렇게 음. 오므라들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음, 음. 그런데 이게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음. 이렇게 아 해서 보면 저희가 음. 음. 작잖아요. 아내가.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응. 약을 몇 달을 못 먹고, 저, 한 알씩. <웃음> 한 알씩. 한 코를 못 먹으면 다 걸리고, 다 끓고. 그러니까 그 숨길 자체가 작은 거예요. 맞아요. 어, 그래서 막 걸려있고, 막, 예, 예. 그래서 목을 한번뽕 뚫어주고 싶어요. <웃음> 근데, 칼을 대야 돼. 아 예, 아, 예. 수술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작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작아고안 보여. 어, 그러면 좀 뚫어주면. 쌍꺼풀 수술은 훨씬 세상이 커요. 그냥, 저는 그냥 살 거예요, 그래도. 무서워그 네. 다음에 이제 비만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불필요한 살지를 먹여 살리느라. 네. 네. 에너지가 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음. 산소를 많이 들여와야 돼서 음. 그런 호흡 장애가 오히려 생긴다. 네,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더 살이 찐다. 네, 네.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도, 코도 있어요. 음. 코는. 어 비증경망 고즉 코뼈가 살짝 흰 거에 의해서 또는 혹시 비염에 의해서 네그 코골이 호흡이 오는데 호흡이 음. 불편해지면 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음. 그렇죠. 입으로 또 숨을 쉬게 되면또 문제가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어그 TV에 보면은 여기 테이프. 음. 코테이프 음. 하고 코골이 무엇고 친다 막 음. 이렇게 하는 데 실질적으로 코에 문제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음. 코만개선해도 입을 다물어주면 음. 오 효과가 있어요 네네네네네네 어. 네네네. 그런데 네. 또 다른 원인인 사람한테는 또 음. 그 잘못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혀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는데 음. 그거를 육장 붙여가지고 음. 숨도더 보시게 하면 어떻게. 그래서 또, 참. 또, 입못 벌리게 하는 것 중에, 보조기 중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예. 하는 거. 응, 좀, 좀, 그거는? 거.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고 와서요. 턱관절다 그러니까요. 턱관절에는 이 유격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살짝 떠 있죠. 그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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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팅. 또 리프팅 되는 거뭐또 이렇게 턱선이 좀 이렇게 살아나는 거 이런 거에 현혹이 돼 갖고 사시는 분들이 거,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음. 30분인가 1시간 이상 쓰지 말라고 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꼬리에 네. 그걸 쓴다면 음. 30분 1시간 빼고 또 자다가 또 음. 하고 그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꼬리용으로는 그건 아니다 오히려 저는 그 여자들이 그 리프팅용이나 뭐 이게 좀 고, 여기 턱선이 예쁘게 만들려고 네. 하는 걸로는 잠깐 뭐, 뭐 써도 입면 어쩔지 몰라도 네네 네, 특히 네. 이제 그 턱근 얘가 나오는데 양압기를 쓰면 네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잖아요. 네. 근데 입을 벌리면 바람이 다 새니까 다 나가죠. 네. 입을 테이프로 밀봉을 하거나 턱근을 해서 입을 못 벌리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양압기 부작용 중에 또이 턱근